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마케팅연구소 곽금패입니다 오늘은 특정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특정 구간이 반복적으로 재생이 돼서 동영상의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키네마스트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이런 재밌는 영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키네마스트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시고요.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십니다. 플러스 모양 눌러주시고, 비율을, 프로젝트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 해서, 16대 9 비율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상단에, 12시 방향의 미디어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반복 재생할 영상을 터치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터치를 하시고요 반복 재생에 활용될 영상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체크무늬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재생을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반복 재생할 장면을 잘라내야 되겠죠 여기서 손으로 위로 올라올 때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손으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 노란색 테두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가위 모양을 터치 하십니다.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 이라고 눌러주시면 왼쪽 부분을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 하시고 다시 이 부분을 손으로 잡으시고 때리는 장면까지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시 두번째 줄에 플레이 헤드 오른쪽을 트림 해서 잘라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남죠. 여기서 같은 영상을 반복을 해 줘야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를 누르시게 되면 복제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제 다시 한번 터치 하시고 점세 개를 누르시면 복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더 할게요 터치를 하시고 손가락으로 점세개 누르시면 복제가 됩니다 자네 개를 총네 개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더라고요 <웃음> 재생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뺨을 때리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네. 확인을 다했고요자 여기서 속도를 바꿔볼게요 속도를 속도를 좀 바꿔볼게요 아래 영상화 잘라진 부분을 손으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속도가 나옵니다. 속도. 속도를 1.5배로 맞추시고, 운동 유지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체크 문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영상에도 터치를 하시고, 속도 를 눌러주시고요. 1.5배 눌러시고 엄정 유지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에 상단의 오른쪽 상단에 체크 무늬를 눌러주시고요. 또 반복해서 속도 엄정 유지 체크 무늬. 네. 마지막에도, 마지막에도 속도를 눌러주시고, 음정 유지, 어, 그 다음에 체크무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영상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마지막 영상을 회전을 시켜볼게요. 회전을.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 볼게요 회전을 시키고 상단에 체크무늬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더 터치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영상이 작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위표 옆에 보시면 네모박스가 두 개가 있죠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사라지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시작 위치가 있고, 끝 위치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의 끝 위치에서 영상이 작게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펜앤 줌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 적용을 하시고 다시 손으로 당겨서 앞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죠? 음악을 한번 넣어볼게요. 음악을 예, 마지막 부분에 이 정도 선에 맞추시고 이 부분을 손으로 당기시면 돼요. 이정도를 맞추시고 오른쪽에 오디오를 클릭을 하시고요. 효과음 에셋이라고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상황에 맞는 그런 효과음을, 자,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플러스 해서. 여기에 상단의 오른쪽에 체크 문의를 눌러주시게 되면 효과음이 적용이 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려서 재생버튼을, 재생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재밌죠? 자, 유튜브 컨텐츠를 상상을 하시다가 구간별로 동영상에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기법들은 전체 동영상에 반응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작은 기법에 불과합니다 구독자나 시청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청자에게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성에 그 어떤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컨텐츠를 먼저 컨셉을 잡아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케팅에 대한 최신 노하우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